이제 47쪽 유고휴를 한번 읽어보죠 유고는 <목소리> <목소리> 제을 기메니 이지며 언길 이리라. 사에 위탕 위천을 하고 <목소리> 골후에유제주을 하니 옆현왕냐오. <목소리> 부오요제을 하니, 다사의 말, 자성터으로 지요제을 입, 망불병덕 줄 사람이, 칭채일자는 미지수시납, 이효의 관지하면 제을른제 왕희 하가지의 법자야람 자고 제녀이숙에 하가납 지 제을 연 후에 제 위의 법파 야 석강기 존비하야 이순정기 부야람 유고이 음료거쿠니하야 하응어구이 강령지현하님 오는 임기현신이 순종지를 여체을지 귀매연하야 강기존이 순종어야이면 즉이지 수지하고 자원길야라 원길은 대길이 진선 자연이 이성태. 성시태지공야람 이은거준하야 미태지주하고 유중허기하야 하응구이하니 길지도야오 지시에 휴님, 범경에 이, 채, 을, 김, 에, 지, 시, 에, 역, 산점 득, 차, 휴, 니, 성, 재, 여, 시, 즉, 유, 지, 원, 기, 의 람, 범 경, 에, 이, 고, 인, 위, 언, 하, 니, 여호종 기자지류제에 개판차람 사말이지원 일은 중이해온냐람 소인은 획지복하고 차원길전은 유기이중도합이행기지원냐님, 유중덕이라, 소이능임강중지현이니소청중재개기지원나람 기, 기, 소, 용, 이, 면, 은 종, 지, 호, 완 아까 유고는 또, 그, 택에 처하는 의리를 가지고 말한다며 했잖아요. 그 유고는, 재, 을, 기 민. 재, 을이, 그, 귀, 매. 귀혜는 이제, 누임요제 황제의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런 상황이니,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요? 신분상으로는 황제의 동생이니까 굉장히 높지만 시집을 가면 어디 가야죠? 남편을 따라야지고 남편을 맞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이 시집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태평한 세대의 임금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저 밑에 있는 구이의 구이를 받들어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마치 황제은 황제였던 재일이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런 격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지명.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길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시집가서도, 나 신분이 높은데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태평한 시대에 서신하는 의의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바른 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유고니까 자기 고집을 비우지 않지요? 중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네. 사에 위탕위 천을 하고 그 역사 역사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탕인금이 천을이 된다라고 말하고 탕인금을 하늘 천자 세 글자 천을이라고 했고 벌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유제조을하니 또 황제 조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 현황나요. 또한 그 사람도 현명한 임금이었다요. 후, 우, 유, 재을라니, 그 후로 또 황제, 을이라는, 재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사의 말, 다사는 석영, 편명 이름이며요. 다사의 이르기를, 자, 성탕으로, 성탕으로부터, 지, 우, 지을 희. 제을에 이르기까지 망불 명덕 출사라 하니 그러니까 덕을 밝히고 제사를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했으니 다 성탕 때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 그 임금들은 전부 다 자신의 덕을 밝히고 제사를 열심히 지냈다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 칭제을자른 미지수시나 제을이라고 일컬은 그 사람은 미지수시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이 효의 관자면 효사의 의리로써 관찰해 본다면 제을은 제이라는 사람은 제 왕희 하가지 예법자야 왕희는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 하가하는 예법을 하가는 신분은 높은데 그 신분 낮은 그저 천자의 형제니까 그 사람이 일반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가라고 하는 거죠 하가는 예법을 제 만든 사람인가 보다 해가죠. 자고로 예로부터 제녀 황제의 딸이 수개 하가나 비록 다 하가를 했어. 시집을 갔지. 안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 지을 연후에 질 때에 이르는 뒤에, 집이 예법하야, 예법을 만들었어. 만들어서, 사, 강기, 존귀하여 그, 그 왕, 황제의 딸로 하여금, 그 존귀함을 낮추어서, 그죠? 존귀한 거 아니니까 황제니까 황제의 딸이니까 존귀함을 낮추어 이 순종 기부하라그 남편을 남편한테 순종하게끔 했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아들이 무섭다고 했듯이 황제 딸이 시집오면 마누라 무서워서 살겠어요 어디? <웃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일 때에 와서는 그 예법을 만들어서 일단 궁중에 있을 때는 네가 황제의 딸이지만 시집을 가면 남편은 받돌아야 된다는 그 원칙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유고호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지요. 유고 이 음유 거 군이야야. 음유의 자질로서 군주의 지위에 있잖아요. 유고효가. 그래서 하응어 구이 강명지 현안이 아래로 저 구이의 강명한 현인한테 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오능 의임기현신이 순종지를 오효가 능히 그 현신한테 기대고 신임하여 신임하면서 순종하기를 여제일지 김의연하야 마치 제을이, 제을의 여동생을, 아니면 따님을 시집 보내는 듯 해서. 시집 보내는 뭐예요? 황제의 딸이라는 귀한 신분과 지위를 낮추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 기존이 순종어 양이면 그 존귀함을 낮추어서, 낮추면서 양에게 양효에 양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즉, 이지수지하고, 그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복됨을 받고, 차원길려라. 또, 크게 기람이 되는 그런 예다 말이죠. 그러면, 재을 귀매니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유고효는 재을 귀매라는 말 있잖아요. 재을 귀매라는 말은, 지위와 신분은 굉장히 높은데 낮은 사람한테 하가해서 그 임금을, 그 남금을 섬겨야 하는 그런 이치라는 거죠. 지 신분은 높고 귀하지만 저 아랫사람 훌륭한 사람을 따르고 믿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원길 이두 글자는 백일이 진선자야리 크게 길하면서 선을 다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다하는 것이니 위성치태지공야라그 어, 태평한 세대를 다스려가기를 그냥 성치태지공이니까 태평성대를 다스리는 공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 거다. 이음 거존하야 음으로써 높은 자리에 있어서 위태지주하고 태평시대의 군주가 된 거잖아요. 주인이 되었고. 유중허기하야 부드러운 자질로 속마음을 비워서 하응구이하니 아래로 저 강명한 굳고 밝은 구이호를 응하니. 길 지도예요. 길한 도고. 그리고 제을 김예지 씨의 제을이 그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 시점에 역상점등 차윤이 그때 또한 점을 쳐서 유혹를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을 김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지요점자역시 이제 점친 사람이 마치 하가한 딸이 남군을 섬기려는 듯한 그런 법을 지니게 된다면 유지원길이라 복됨이 있으면서 크게 기람이 있을 것이다. 범경의 고인위원니이 주역경전에 옛날 사람으로서 말을 한 자리가 있어요. 옛사람을 직접 지칭해서 말한 자리가 있으니 여고종 저 뒤에 보면 고종이 어땠겠다라는 고종 임금에 대한 일로 말한 자리가 있고, 기자, 기자 조선 들어봤죠 기자를 직접 거명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 방차라. 이와 같은 이해가 된다. 이가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지요. 상활, 이지원길은 복빔으로서 크게 길하다라고 했던 이지원길이라는 말은 중이행원자라. 중은 심중입니다. 마음속으로 원하던 바를 행하는 것이다. 원하던 바를 행하기 때문에 복되고 크게 기할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성경의 홍범 구줄에서 홍범을 홍범을 사실은 만들어서 임금을 교화한거지요. 그런 임금이고 거기 고종은 무정이라는 사실 무정도 똑똑한 임금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훌륭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훌륭한 일을 했던 임금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소위 능획 지복하고 능히 그 복됨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또 원길자는 크게 길하게 되는 그 까닭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유기 이 중도 합이 행기 원냐니 그. 중도로서 합치되면서 그 뜻으로 원했던 것을 행하는 데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복되고 크게 기란거다는 거죠. 유 중덕이라 중덕을 갖추고 있는지라 소위 능임 강중지현 그렇기 때문에 강중한 현재한테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신임할 수가 있어. 자기 마음속에 중덕이 없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 청종제, 그러니까 청종제 들어주고 따르는 사람이 계기, 지원, 나라다 자기 뜻으로 원했던 사람이다. 이러야. 그러니 비리, 소유림은 그 하고자 했던 바가 아니었다면 정지와 어떻게 그 사람을 추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상에서 풀이하기를 중이 행원이라는 말에 중심을 치고서 풀이한 말이에요.